헬리콥터 할때헬짝 셀, 말 그대로 셀이 판다. 헬리콥터헬기 <웃음> <웃음> 어, <진짜. 웃음> 이제 가스타러프 하는 매력적인 <웃음> 네, <웃음> 질럿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웃음> 질럿이요? <질러시요? 웃음> 네, 이건 브랜드입니다. 질럿이라는 아 거는 시즈탱크 뒤에 네. 시즈탱크 네. 시즈탱크에 입고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천만원 정도? 예? 예. 네. 애니몰로티브이 안녕하세요 애니몰로티브의 테드 테입니다 실내에서 촬영해서 울릴 수 있다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뗄래야 뗄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언더워터 시리즈 컨텐츠인데요 네. 언더워터를 저희가 뭘로 하죠? 수중이 네. 수종이의. 어떻게 보면 태어난 곳이라 그래야 되나요? 재생. 예. 음. 헬셀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협업을 맺게 됐습니다. 우와 음, 음, 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수중 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드론이 나왔다 그래서 언박싱을 하러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가시죠. 예. 보시죠. 오 아, 헬세이라는 네. 곳인데, 저희 수중이를 총판을 하는 곳입니다. 아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화를 왜 해요? 여기 눌러야 돼요. 네 대박이다. 눌러야지 나옵니다. 근데 전화를 들었는데 똑똑똑한데 하십니까? 그냥요. 아, 네. 액션이 좋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하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 네, 안녕하세요. 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네. 아. 아. 예.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예, 하하 태어난 곳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증이가 태어나게 됐는지 한번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헬셀이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아. 저희가 자, 사실은 처, 처음부터 뭐 드론이라는 게 2006년부터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예, 그 이름이라는 게 생소했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저 위에 뭐 헬콥터 리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은 음. 헬기 용도로 하다가 2011년도부터 DJI라는 중국의 어. 가장 큰 드론 예. 기업, 전 세계 70%의 예.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 DJI가 저희 파트너가 되면서 음. 음. 그터부터 저희가 시장이 이제 확대가 커졌죠. 음. 예.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뭐 드론만 할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지상 또 수중. 모든 걸 한번 다 해보자. 어차피 드론이라는 건 무선으로 조종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구의 행태가 땅과 물을 비교했을 때 수중이 대다수잖아요. 미지색이 네.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음. 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뭐 굉장히 힘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장성이 너무 클 거다.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 서치를 막 하고 네. 또 미국의 c e s 나 이런 곳에 가서 네. 찾다 보니 정말 훌륭한 제품이 있어. 아, 파트너십을 냈고 네.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잘 돼서 네. 많이 지금 헬셀이 국내 있습니다. 총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맞아요. 헬셀 이름이 혹시 네. 어, 왜 헬셀이죠? 아, 헬셀에 대해서 굉장히 그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멋있어요. 헬셀. 헬셀. 얘 뭐지? 뭐 이렇게 또 잘못 쓰는 때는 이제 헬 아, 지옥을 파는 거예요. 아, <웃음> <와, 진짜, 웃음> <너무 재밌는 웃음> 게게 네. 안티하게 막 하시는 분들은 아, 네. 저희가 잘못한 게 있고 막딱 답다 그러면 발음 좀 굉장히 심플하게 진 거예요. 아. 그냥 음. 저희가 최초에 헬리콥터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아. 헬리콥터 할때 헬자. 네. 네. 네. 셀. 말 그대로 셀이 판다. 헬기 헬기 판다. 어 진짜 <웃음> 생각해보면 네. 엄청 예. 네. 네. 네. 근데 뭐 남들은 아. 뭐 그거에 유럽 스타일 같다 뭐 여러 가지 그게 속 많이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게 네. 마크가 헬기 프로필러군요? 예, 네, 맞습니다. 비행 프로필러 같이? 예, 예, 아. 돌아가는 과거에는 이제 그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서, 네. 이렇게. 요게 중심에 있는 저희 마크의 심볼입니다, 이렇게. 아. 이게 스테빌라이저라고 그러는데, 네. 요거를 형성한 거예요. 저희 동그란 마크 보면 요게 딱 들어있잖아요. 음. 이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예. 과거 헬기에는 이, 이 헬기 하시는 분다 알아요. <웃음> 네. 자예 예, 네. 대표님 소개 마치고 네. 자 이제 팀장님과 함께 어, 본사 한번 건물 한번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길이... 예. 아, 아, 같이 네, 돌아보시죠. 네. 아 예. 이런 회사답게 그쵸죠이좀 <웃음> 어... 네. 진척하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론 유튜브 저희가 이제 기존에 기존 해왔던 아.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고 음. 이제 저희 같은 경 이제 자사 브랜드가 있어요. 헬셀에서 아, 아. 직접. 그 제조에서 유통까지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라프트 하면은 어 그게 메로초에 질로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질로시예요. 네, 이거 브랜드입니다. 아 질로시라는 아 거는 아 제품명이에요. 드라고나세요. 아 드라고는 이제 음 네. 이거 밀감 네. 같은. 여기 들어온 거 쓰니까 네. 질로시요? <웃음> 아 네. 아 <웃음> 네. 아 네. 그래서 네. 이 질로시라는 거 이제 제품의 이제 어떻게 브랜드 명이고 음. 그리고 이런 이제 뭐 그보다 작은 드론 뭐 이런 뭐 지금 Q 뭐 이런 이런 제품 이게 자사 있고. 제품들이죠. 그 요거와 이런 질럿 아. 질럿이라는 이제 용품이 <웃음> 들어가 있는 제품. 시즈탱크, 뒤에 시즈탱크, 시즈탱크 있고 아. 여기 드라곤이 있고. 아. <웃음> 얘는 네. 뭐 모르겠습니다. 네. <웃음>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괜찮은가? 오괜찮은요 <웃음>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디자이 제품, 네. 그다음에 이런 저희가 자사 자사 제품. 음. 이고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제일 눈에 네. 들어와요. 이거요? 예. 네. 이유는요 수중 드론인 것같아서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사실 살짝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비싼 거죠? 또아니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비싸 이네요거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상세하게 좀 이따 한번 언박싱하면서 좀더 설명. 이거 언박싱한다고? 아니요, 아니, 이건 <웃음> 언박싱하지 <웃음> 않고요. 예. 네. 좀더 상세하게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예. 아 예. 네. 그리고 일단 프로펠러 자체가 어. 일단 기본적으로 8개입니다 8개? 네. 글라디우스 미니가 몇개죠? 4개요 4개? 두배네요 4개. 네. 어. 기체 크기는 비슷한데 땡 4개 아닌가요? 5개니다아 5개입니다 아, 아 맞아 중앙에 아 중앙이 있거야 아. 5개가 8개다 네, 8개. 기체 크기는 똑같은데 네. 그리고 네. 아니 기체 크기도 달라요 다통 자체가 달라요? 예, 네, 다르죠. 이런 거 이제 무게를 한번 들어보시면 오, 이 무게, 무게감이 그, 그, 한 손으로만 조금씩 조금씩 이게 될수있어니 와, 와 무게감이 달라, 달라. 진짜 달라요. 들어볼까, 진짜? 예. 여기 잡아도 세요 어, 네, 네, 오, 네. 여기 잡아도 세요 오! 와,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이거는? 게 이제 한 300만 원대? 한후 300만 원대? 300만 원대죠. 400만 원 그렇죠. 거의 구분되고, 이제 기존에는 차이점이 뭐 있었냐면 이제 글라디우스 미니를 많이 쓰셨을텐데 예, 예.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뒤에가 뭔가 허전하죠? 예, 예. 이게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예?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글라디우스 이런 미니 제품 같은 게우늘 예, 예. 이것도 시청자. 좋았습니다 예. 예. 좋았지만 이건 이제, 이제 산업용보다는 약간 이제 레저 활동이라든지 아, 레저용으로 좀 이제 부적, 적합하다 보니까 배터리는 사실 이제 내장 음. 이 캐벤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산업용으로 하게 되면은 산업용은 뭔가 뭔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터리를 갈수 있게끔 교환식으로 이제 네. 직각에서 그렇죠. 네. 갑자기 네. 질문 있어요. 네. 그 산업용은 보통 어떤 용도가 많이 의뢰가 들어오나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해외랑 좀 틀리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수색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체 검사. 아. 선체라고 하면 이제 뭐배 밑부분하고 네. 이나 그런 쪽도 많이 검사를 하고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양식장이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해외보다는 조금 이제 수위이좀 떨어지기 아.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도 해외에서는 굉장한 상황을 생습해다 음.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순위가 양식업양식업 양식업 아, 양식으로 양식으로 아,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는 양식업과 선체검사를 하기 위한 최, 최고의 내용은 뭔가 목적에 서 검사를 한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는. 아, 네. 네. 그것도 이렇게 저희 어, 다음에 어. 양치장 같이 갈 기회가 있을까요? 아 어, 예. 뭐 해남인데. 어. 같이 네. 같이 가면 될 거예요. 땅끝마을 어, 아, 아, 해남. 땅마을 어, 네. 알겠습니다. 땅끝까지 가보죠. 네. 알 우리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수중이 그 모델이고요. 네. 요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국내 최초로 언박싱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자 뜬금없는 질문. 네. 뭐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어 한번 뜯어봐야 쫄해 있을 거아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도착. 하자마자 저희한테 언박싱하는 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럼 미, 국내 최초 공개네. 네. 그리 지금 박스 채 지금 저희가 언박싱하기 때문에 요거랑 한번 비교해서 네.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보이거든요. 아, 네. 이거 왜 들고 다니세요? 좀 이따 비교하려고. 아, 오케이. 네. 뭐 네. 이건 뭐지? 와, 이거는 뭐지? 네. 어, 어마어마하죠 장비가. 조종하는 거 음.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오렌지색이네요. 네, 같은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m 2 프로네요, 이제 MT 아 프로. 저건 m 2 버그. 얘가 이제 조금 조금 드라군에서 진화한 이제 옵션 <웃음> 그런 <웃음> 제품이고볼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부수적인 옵션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수업 들어가고 <웃음> 네, 뭐. <웃음> 이제 요런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자세한 뭐 제품 설명보다는 <웃음> 네. 이런 거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종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예, 예. 거치하고 핸드폰 촬영하는데 스쳐, 예.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장비 다 들고. 아 그래서 이 장비의 모든 그 조종기 들어가 있는 모든 컨트롤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 요잘 아 모르겠다. 네, 부수적인 게 들어가 있고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 조종 버튼 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아 스로틀이.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추후에 공개된 이제 이이 이 장비를 좀더 멀리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바다에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지상에서 하잖아요. 이 지상에서 거리는 최대가 이제 400m까지, 400m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아. 판단돼서 이 배를 언더워터포트를 이용해서 끌고 얘를 갑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투하를 해서 반경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언더워터 거 배랑 같이 연동이 되네요 그렇죠. 추후에는 와.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 지금 공개. 네, 공개될 예정이고 아마 그게 조만간 빠르실 것 같아요 아니 테드 우리도 이런 걸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는 하, 이게 얼마죠? 요거가 한 요것도 거의 한2 0 0만 후반대에서 300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웃음> 요거 요, 요 전체 딱이 이 테이블에 올라가져 있는 음, 요걸 딱 풀세트로 하면 요거를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7 0 0 0 8,000만 원 정도. 예? 예. 네, 이제 800이 여... 아니라요? 예. 네. 8 0 0아니한8 0만원 정도. 왜차한 이제... 차 대를 사죠. 8,000이면 차한 대가 아니라 제네시스입니다. 와 여기 이제, 이제 빠져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 이제 좀달리지는않지만 소나 센서. 소나 센서가 이 전체 금액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소나 센서가 뭐예요? 예. 네. 소나 센서라는 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바다라는 게그 이제 탁도를 얘기하죠 탁도 예, 예. 탁도를 얘기하는데 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동해 남해 깨끗합니다 하지만 서해라든지 아. 탁도가 안 좋은 데에서는 내가 아무리 육안으로 화면을 본들 앞에 방향이나 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웃음> 소나 센서를 이용해서 깊이라든지. 아. 음. 예를 들어서 앞에 전방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이게 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 뭐 그런 거를 좀 불쌍할 수 있는 이거는 조금. 저희가 쓸게 아니라 연구소 이런 데서 써야 아,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 해야. 용도가 아니에요 네. 네. 자 어, 이제는 어, 글라, 저희 수중에 업그레이드 버전 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이제 수형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표적으로 불편했던 거 뭐예요? 저는 이제, 이제 딱 하나 말할 수 있어요 네. 딱 하나 어떤 하나. 이거 선 끊어질까봐 여기 감았던 거. 그렇죠 그렇죠. 네이 어항 불 여기에 이 커넥션이 좀 데미지가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끌어올리고 오, 맞아요, 이랬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여기에 걸어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뱅글뱅글 네, 감아가지고 네. 그래서 고게 약간 불편했는데 고게 과연 개선됐는지 음. 한번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될게 있나? 한번 봐야죠. 오케이. 네 한번 가볼게요. 진짜 궁금하긴 한데 저희 형이 어디나요? 아네 형? 네, 네 수준이 형. 오, 뭐예요? 네. 아니 진짜. 진짜 따끈따끈한 거죠? 숨겨놨는데, 이거는 네. 이제 어 바로, 바로 현장에서 중부에서 날라온 와. 따끈따끈한 아예 뜯지도 않는 본사에서 <웃음> 날라온 거. 그렇죠. 본사에서. 네. 아. 아, 이게 언제 날라온 거예요? 이게 어그제, 어그제 날라왔어요. 아. 저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웃음> 저희가 손도 안 대고 여기 보관을 좀 보관 장소좀 그렇게 낸데.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손 저희를 손손 위한. 비... 위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국내 지금 한대 아니야? 그렇죠, 국내 한 대죠.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판되지 않은, 아. 네. <웃음> 맞습니다. 이런 영광을 예. 한번 예. 언박싱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회의실로 이동. 네. 오, 와, 우와, 후덜덜 일단 많이 달라졌는데 음, 보시면 두거워졌다 음, 음, 이게 폭이 이게. 네, 이게. 예, 예. 일단 계속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你们有TV